아, 이거 뜨거워요. 아, 어, 네, 감사합니다. 야, 매콤한 거. 아, 이건 매콤한 거잖아, 그렇지? 자, 매운 맛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동고친 납배 시작입니다. 이거 매운 맛이어 아, 이거 매운 맛이구나. 아, 어, 나배 진짜 얼큰하겠다. 오, 지한다. 야, 음 와, 아, 매운 게더 맛있어. 어 저기 술한잔 하셨군요. 아, 해장하로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해장되는 느낌. 음? 맞아. 약간 매운 탕처럼음 음 많이 느진 않은데, 어. 딱그 고소한 맛도 있, 있으면서 조금 더 이, 얼큰한 게 있어. 아. 해성되는 느낌? 매운, 마, 허가 매운 거보다, 컬러 느끼는 그 매운 향이 올라오는 음. 색깔이 막 빨개지고 이런 거보다. 음, 그냥 여기 여기가 약간 깔끔한 거. 어. 아, 소향이 소형에서 들어가요, 진짜. 소형 육즙찌개 진짜. 아, 안끊어요 음. 와, 오! 아. 오. 아. 남들이 보면 소면 먹는 거 같아. 와. 식당 음. 먹으니까 느낌이또 다르다 원래 라이렇게 하면 나베도 얼추 다끝나가두 번째 도 얼추 다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장님 여기 넣을 수 있는 면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우동이랑 라면이랑 밥? 라 아, 라면 몇개들 라면 하요 라면 하나만 일단 한개 라면사리 아, 하나 먹어보고 <웃음> 진짜 잘 드시네 <드신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 아 지금 살이 들어가나요? 어? 저, 아, 아, 네? <웃음> <웃음> 하... 저 육수에 승며들은찐 아, 얼마나 찐할까요? 그럼 돈꼬치 라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웃음> 저 면이 진짜 맛있잖아 <웃음> 와 아이고 음 사님. 맛있나 무조건 넣어야 되네 그래 음. 아 바로 이어서지고나도 아, 들었습니다 지금 오와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 아, 너무 좋은데. 뜨 오! 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 시키는 거 아시죠? 시키죠, 시키죠. 항상 나오다가 이렇게 날씨키죠 아, 배웅판이 참 킵니다 항상 나가네 아주 아... 아, 아 일단 입에만 아 들어가면 네. 끝나 전화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되는지 아, 쓰다가 그렇죠. 억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네, 여보세요? 수다 의 아니... 혹시... 맞아. 이후를 네. 갈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억지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배가 지금 어느 정도 찼죠? 솔직히. 지금 음, 살짝 한, 한 30? 30%? 30, 30 찼다고요, 지금? 30%? 잡아간다고 그래, 경찰이. 아, 거짓말하다가 <웃음> 저희 이거 전국 방송입니다, 진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아, 네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30% 찼다고?